조상님들은 모든 오래된 것들에게는 혼이 깃되고 그렇게 혼이 깃든 것들은 영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무나 여우 같은 생물은 물론이고 바위나 그림 같은 무생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혼을 가지게 되어 영물, 귀신 혹은 도깨비가 되고 이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건이지만 귀신이 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채알이 귀신이 된채알 귀신이고요. 아마도 채알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채알이라는 물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채알이 뭔지 채알 귀신은 어떤 귀신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채알 귀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채알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채알은 잔치할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커다란 천입니다.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에야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게 보편화되었다지만 옛날에는 잔치를 실내가 아닌 집 마당 같은 실외에서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할 때 잔치를 하더라도 덥지 않도록 흰색 혹은 검은색의 큰 천을 사용해 천막을 치곤 했죠. 이때 치는 천막이 바로 차일 혹은 채알입니다. 그러니까 채알과 귀신이 합쳐진 채알귀신이라는 말은 천막의 모습을 한 귀신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래도 채알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야기 속 채알귀신의 모습을 봐야 할것 같은데요. 채알귀신 이야기는 고려나 조선시대의 문헌 속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분들의 세대 사이에서 채알귀신은 꽤나 유명했는지 채의 귀신에게 홀렸다거나 채의 귀신에게 홀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들 중세 가지를 골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꽤나 오래 전 아직 사람들이 걸어서 산을 넘어가던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달빛이 아주 밝은 날밤한 보부상이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근처의 주막이나 민가를 찾아 밤을 지낸 후 다시 길을 떠났겠지만 그날 달빛은 유난히 밝았기 때문에 굳이 쉬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죠 그렇게 홀로 산길을 지나던 보부상은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은 달빛 덕분에 주변이 잘 보였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서 길도 주변의 나무도 심지어는 하늘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는 채의 귀신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채의 귀신에게 홀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채의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산을 헤매며 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채의 귀신은 보부상을 풀어주었는데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채의 귀신은 풀어주면서 보부상의 옷을 갈갈이 찢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난데없이 산속에서 알몸이 된 보부상은 모르긴 몰라도 엄청 난처했을 것 같죠.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 비교적 최근에도 차의 귀신에게 홀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성은 옆마을에 사는 시아주버님께 식혜를 가져다 드리려고 길을 나섰는데요. 옆마을이라고 해봤자 그리 멀지도 않고 길도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아주버님의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도 집 근처 편의점에 갈때 길을 잃을까봐 걱정한다던가 지도 어플을 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한다던가 하지는 않잖아요 이 여성에게 헤매지 않고 시아주버님의 집에 도착하는 건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 헤매지 않고 도착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주버님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해요 분명 집에서 나올 땐 어려움 없이 나섰던 길인데 돌아갈 때는 어디로 가야 집에 갈수 있는지 전혀 알수 없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수 없게 된 데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수 없는 상황. 그는 결국 길을 잃은 채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주변을 지나던 한 남자의 기침 소리 덕이었습니다. 기침 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방향 감각 또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여성은 나중에야 이 일이 채의 귀신의 장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의 귀신이 두 명을 한 번에 홀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볼일을 보고 친구와 함께 마을의큰 길까지 온한 여성은 갑자기 채의 귀신에게 홀려 길을 헤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여성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친구까지 차의 귀신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두명중한 사람만 홀렸다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두명 모두 차의 귀신에게 홀려버리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두 친구가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다른 친구가 이들을 발견하고 도와준 덕에 이들은 차의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 약간 걸음을 옮기니 그제서야 홀린 것에서 벗어나 시야가 트이게 되었거든요. 이 여성 또한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채의 귀신에게 홀렸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채의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채의 귀신은 천막이기 때문에 천인 자신의 몸을 사용해 사람들을 감싸 홀리게 만듭니다. 체할 귀신에게 쌓인 사람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방향감각을 잃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요. 체할 귀신에게 한번 홀리면 평소 아무리 익숙했던 길이라도 절대 길을 찾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눈앞이 새까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로도 모자라 방향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되니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게 되거든요. 체할 귀신은 대개 저녁이나 늦은 밤처럼 주변이 어두울 때 홀로 길을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에 사람을 홀릴 수 없다거나 여러 명을 홀릴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이 밝은데도 차의 귀신에게 홀린 사람이나 둘이서 길을 가다가 홀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차의 귀신이 홀로 있는 사람 앞에만 나타나는 귀신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차의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귀신의 생김새를 묘사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귀신에 홀린 사람이 많으면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도 많으니 귀신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쉽게 알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채의 귀신은 많은 사람을 홀렸음에도 천막의 모습을 한 귀신이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채의 귀신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채의 귀신이 자기 몸으로 사람을 감싸면 그 사람은 당연히 채의 귀신도 볼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차의 귀신은 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추측해보자면 차의 귀신이 장난기가 심해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차의 귀신 때문에 입은 피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차의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잠시 동안 시력이 상실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긴 해도 결국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첫 번째로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 옷 찢어진 보부상 정도고요. 차의 귀신 때문에 다쳤다거나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죠. 그렇다고 차의 귀신이 사람을 해칠 능력이 없어서 해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의 귀신이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꽤 쉬워 보이거든요. 홀린 사람을 절벽으로 데려가 떨어지게 한다거나 물가로 데려가 익사하게 만들면 쉽게 사람을 해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의 귀신에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의 귀신이 사람을 홀리는 이유가 상당히 단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걸 구경하며 즐거워하기 위해 홀리는 것 같거든요.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시간이 지나서 흥미가 떨어지면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으니 풀어주고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 때로는 홀린 사람이 더 당황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옷을 찢어놓는 거죠. 채의 귀신에게 홀린 사람이 많은 만큼 채의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채의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의 귀신이 사람에게 흥미를 잃거나 시간이 흘러 주위가 밝아질 경우 차의 귀신은 자신을 홀린 사람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의 귀신에게 홀렸다면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날이 밝기까지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방법을 쓴다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건 감안해야 하겠지만요. 주변 사람이 차의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면 기침 소리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은 파열음을 내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면 됩니다. 차의 귀신에게서 홀렸던 자리를 약간만 벗어나면 홀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직접 바른 길로 인도해줘도 되고요. 만약 이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차의 귀신은 홀린 사람의 옷을 찢고 달아난다거나 홀린 사람이 옷을 찢으면 홀린 걸 풀어주니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차의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의 귀신을 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의 귀신은 어디까지나 천이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로 차의 귀신의 몸을 자르면 퇴마할 수 있거든요. 차의 귀신이 사람을 홀릴 때 사람의 몸을 감싸서 홀리는 만큼 차의 귀신을 찢으면 더 이상 사람을 감쌀 수도 없으니 홀린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의 귀신은 다른 귀신들에 비해 퇴치 방법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차의 귀신은 별볼일 없는 위험하지 않고 장난스럽기만 한 귀신 같아 보이지만요. 차의 귀신이 마냥 우습기만 한 귀신은 아닙니다. 아무리 벗어나기 쉬운 귀신이라고 해도, 일단 차의 귀신에게 홀리면 홀린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별 피해 없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절벽이나 물가에서 발을 헛디뎠다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차의 귀신을 마냥 얕잡아 보아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차의 귀신을 어떻게 소재로 쓸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도저히 차의 귀신을 하급 몬스터 이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해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퇴치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체하의 귀신은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초반 빌런으로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주인공과 일행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 상황. 나머지 인물들은 주인공의 못 믿어 온 모습 때문에 주인공을 하찮게 여깁니다. 힘도 생각도 없어 보이는 주인공이 하필이면 리더가 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고 모험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도 생겼죠. 그런 이들의 앞에 체하의 귀신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차의 귀신에 홀려서 갈팡질팡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다는 인물조차 차의 귀신을 퇴치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던 주인공이 가장 먼저 칼을 사용해 차의 귀신을 퇴치하고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차의 귀신을 물리쳐 일행을 도와줍니다 다른 이들이 귀신에게는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상식 때문에 차의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때 주인공은 그런 상식조차 없었기에 차의 귀신을 반으로 가를 수 있었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일행은 주인공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인물들은 주인공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흔한 전개긴 하지만 채의 귀신에게는 이 역할만큼 잘 어울리는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채의 귀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채의 귀신을 조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분들에게 상당히 흔한 물건이었던 채알이 귀신이라는 비일상적인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흔한 물건이 귀신이 된다면 과연 어떤 물건이 귀신이 되기 가장 적당할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물건이 귀신이 된다면 가장 무섭고 섬뜩할 것 같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